이천삼십삼년 평화로운 입양아소 마을에 무시무시한 핵폭탄이 떨어진다.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콜록 내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방사능이라면은 우리가 살수 있는 날이 어, 거의 1분조차 아... 아니 60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, 네, 네, 아빠 아, 네. 바닥에 메론 주스가 있어요 그거 얼마 그면 안 되냐 위험하다고 톡손인데요 아빠들 그 네. 음. 아, 아, 아, 아, 아, 나는 이렇게 죽기 싫어요 얘들아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단다 우린 죽었다! 우린 죽었다! 우린 죽었다! 우린 일단은 죽었다! 일단은 방독면을 쓰렴 방독면이요? 응 음. 방독면을 쓰자 좀으 방독면 있으니까 조금 좁. 버틸 수 있을 거야 조금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응자 음. 아빠가 이럴 줄 알고 말이야 전 재산을 털어서 안전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단다. 우리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야. 어, 돈이 어디서 났는데요? 당연히 구걸해서 벌었지. 얼마짜리인데요한 음, 오백 원? 어, 정도. 내가 돼요, 아버지. 어쨌든 빨리 까자. <웃음> 자, 여기가 아빠가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바로 거지. 벙커. 아버지 같이 가요. 그래 같이 그래. 갈고 가요. 어 미호는 아무래도 감염된 거 같은데. 어? 그러게 얼굴이 좀 이상해. <웃음> 삐. 여기가 바로 내가 만든 5 0 0 원짜리 벙커다. 어때 아빠가 만든 벙커는? 오 생각보다 먹을 게 없네요. 음, 음 그럼 그래도 이게 침대도 내가 만들었고 음, 음, 음, 침대도 음, 있고. 어이. 다 찢어졌어 그리 여기 소파도 있는건데 소파도 만들었고 여기 음. 그렇지 음. 방사능이 오염된거 같은데 아무래도 맘에 너... 안들어요! <웃음> <팔! 웃음> 여기 물도 있어! 물도 있어서! 음 이정도 물양이라면은 일주일정도! 아니 3일밖에 못버티겠다 그리고 <웃음> 먹을게 잠깐만 내가 먹을 거좀 찾아볼게 어, 여기 맛있는 식빵이잖아 식빵, <웃음> 식빵. 김치 같이 먹어야지 어제만 아, 같이 찍어먹 음, 음, 리아야 그게 우리 전부였는데 신랑 에? 그럼 이제 뭐 먹어야? 바! <웃음> 어, 어쩔 밥! 수 없지 지금 바깥에 방사능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냥 우리가 가이가위보에서 나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겠다 그게 맞겠지? 먹을 게 없으니까 아... 응. 그래요 어디 왔어? 나씻 중이야! <웃음> 이게 씻는 거라? 왜뭐 이렇게 신중 생겼다? 씻중야뭘 아껴야 된다고 아니야? 아! 미호가 나가서 먹을 걸 구해와 알았어 음. 딸 믿는다? 우리 거지 가족들을 위해서 꼭 먹을 거구요 우리 엄. 그래, 오는 길에 우리 클도 가져와. 그만 알아줬으면 좋겠어. 난 의리 없는 기집애야. <웃음> 문 잠궈, 문 잠궈, 들어오지 마. <웃음> 어, 배고파. 어, 미호가 먹을 거 구하러 간지 벌써 이틀이 지났는데, 아 어, 언제 돌아오는 거니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미우가 좀비가 돼서 돌아왔어! 어 o t a door. I l e 야 you tell, n 나가! a g 나가! 나가! 나가! a naga, naga, n a 아 a naga, naga, naga, naga, n a g 룸 위에 아이씨 걸아 갑자기 꼭 가지고 오렴 으 먹을 것도 없고 으음 으음 으음 이 조금 남은 물밖에 없구만 에헤헤이러다가는 미쳐버릴 거야 고 우리, <놀람> <디람> <디람> <디람> <디람> 우리 딸은 완전히 미쳐버렸어 이때다가는 여기서 다 죽고 말 거라고 리아가 먹을 걸 <놀람> 구해올 거야 왔나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요요 누구세요? 누구요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구오구세 오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구세오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세구해올게구독구 애들아 먹을 거구해왔 j 아 g 나나 o c t o r i n 몇 치, botizibotago, Moduda, p a n 되 s a n g a chumbiga d e 점점점점 a m p i o n Pujagadoctorin, tum 걱정하지 마렴. 거지 같은 애들이막 죽는 거란다. 음. <웃음> 문제 없어요. 정말 같은... 문제 하나도 없어요. 거지 같은 애들은 지금 벙커도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있겠지. 아직 걱정하지 <웃음> 마. 아빠는 부자니까. 역시 아빠야 역시 우리 아빠. 천년 정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식량도 준비되어 있단다. 바로 이 벙커야. 년이요? 바로 이거 바로 부자 벙커. 어때 얘들아 마음은 드니 멋있어요 좋아요 아 여기는 먹을게 너무 많아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엄청 오우. 넓다 자 여기가 바로 부엌이란다 오우. 오우. 우와 엄청 멋있지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스테이크나 써는 거지 왜냐면은 천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준비해놨거든 아빠가. <웃음> 유통기한이 아 없어요? 어?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어, 누워서 쉬면서 구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단다 음. 음. 걱정 없지? 음. 걱정 없어! 음. 음. 지금쯤 거지같은 애들은 굶어 죽고 있겠지? 하하 <웃음> <웃음> 미천한 것들 <웃음> 어, 여기는 어. 아빠 방이네요? 음. 아빠가 여기서 이제 지낼 거야 여기 TV도 보고 음. 우와, 아빠방 짱 좋다. 음, 여기서 넷플릭스나 볼 거라고. 음, 넷플릭스 음. 오프라인 저장 있으니까 볼수 있어. 아이, 그럼 이게 바로 부자 벙커의 클래스란다. 클라스 <웃음> 클래스. 클래스. <웃음> 아유, 지금쯤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? 아들아 야, <웃음> 야, 굶어 죽었겠죠. 제가 확인해 보고 올게요. 그래, 그래, 그래, 확인하고 오면은, 근데 밖에 나가면... 은 방사능 아들 괜찮니? 빨리 들어와! 벙커가 안전하니까! 아... 아빠... <웃음> 뭐야? <웃음> 밖에 나갔더니 나이를 50년이나 더 먹고 왔어 방사능이 이렇게 위험하다고? 탈모에 걸렸잖아 우리 아들이? <웃음> 음.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자벙커와 거지벙커를 보셨는데요? 어떤 벙커가 더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시고요 과연 지구 종말이 오면은 이런 벙커가 정말 생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서 안녕.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삐. 안녕